같이 가. 이모 우나, 이모 우나 도부, 언니 우나. 왜 언니가 우나? 누가 오지? 같치가 오네. 두비야 친구야 응? 안녕해야지 가자 안녕하고 가자 안녕